비가옵니다 <mark> <웃음> <bien>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김사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비가 오긴 하는데 쿠팡 이츠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3시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또 해야겠죠? 그래서 비 오는 날은 프로모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대 만 원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프로모션 가격이 오르면 또쉴순 없지 않습니까? 평소 때 4천 원인데 지금 시간대 만 원이다 보니까 나가야겠죠? 집에 있어서 뭐해요? 열심히 또 돌고 오겠습니다 어플을 켜야 겠요 쿠팡 이츠 어플 키고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온라인으로 바꾸면 이제 출근도장 찍은 거야 수락을 해볼게요 쌀국수 집이네요 이 주소로 동을 해서 음식을 좀 픽업해서 배송지역까지 배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배송시간 내로 오긴왔어요 지금 1분 남았는데 안녕하세 쿠팡 이츠 왔습니다 네어 네. 네네 감사합니다 픽업 완료를 누르면 11분 거리의 주소로 제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정해진 시간이 딱 뜨면 마음이 급하잖아요 사람인지라 차에 앉으면 심을 파고 마음을 내려놓으려 고니 사고 나면 큰일납니다 지금 보시면 거리 6분 남았죠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쫄립니다 아 여기 있다 주문하신 분이 왔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아, 맛있게 드요 배달 수락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시가 오후 4시고요 받았습니다. 아, 느낌이 있어. 한 게, 로데오 거리. 아, 오토바이는 상관없는데요. 시장, 지금처럼 로데오 거리 한복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이런 데는 코를 받고 어리석이하얘죠 배달이 들어와서 좋긴 한데, 고민이 많죠. 안녕하세요 네. 쿠팡 이츠 배달. 한십분 정도 돼. 천이야?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비가 오는 와중에 쿠팡 이츠 배달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한 건당 만 원이야. 4천 원, 5천원 하다가 오늘 같은 날만 원을 준다니까 여지 없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지금 네. 시. 수고 받은 거티가 완료 눌러 보겠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이제 이때 뜨는 거야. 이 위치로 가보겠습니다. 18분 안에만 가면 돼요. 얼마나 멀길래 18분? 아, 18분이야. 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똑같이 일을 하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솔직히 힘듭니다 아그 사이에 2분이 줄었네요 뭐좀 해보려고 하면 비가 오고 뭐좀 해보려고 하니까 몸이 아파갖고또 쓰러져서 들어줄게 언제쯤 좋아지려나? 지금 저 앞에 보면 킥보도 같은 거 하나 있잖아 저거 저게 우리 집 앞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내려 사 쿠팡 히치 하면 좋은데 <웃음> 오늘 프로모션 가격도 괜찮은 편이라 쿠팡 히치를 돌면 좋은데 지금 차량이 너무 많아요 길거리에 차량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주차할 때가 한번또 그러고 나니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 카카오 대리를 하려고 자리를 이동해 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드는 와중에 콜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 볼게요 집 근처에서 코를 잡았습니다 홍제동까지 가는 코를 잡았고요 제가 입고 잠바가 너무 많이 젖어서 지나가다가 좀 봉지 하나 주워가지고 잠바 담았어요 그 남의 차 시트 도 적시면 좀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봉지 하나 구해가지고 지금 바로 앞인데 아 저기 앞에 계시네요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홍제동으로첫 코를 받고 나갔다가 거기서 다시 코를 받고 지금 여기가 구리시 인창동! 잘못 잡았죠? 구리예요 여긴 구리시 구리 두번째 콜을 급한 김에 울리는 김에 저도 모르게 그냥 잡아버리고 말았는데 여기가 구리시 인창동이라는 동네까지 제가 오게 됐습니다 구리시 인창동은 태어나서 처음 오는 동네고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암담하고 현재 20분째 콜한 콜도 울리지 않고 있는 이런 난감한 지적이없는데 하늘에선 비가 계속 오고 아...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딜까요 응달말로 40번 길이에요 금매로 나온 아파트 가격은 23평대 3억 5백만 원 오림아파트는 1억 5 0 부모아파트는 4억 열심히 달리고 달려서 8시 50분인 지금 현재 시가 구리시 인창 등에 와 있는 제 신경은 참담합니다 어쨌든 일이 잘 풀리나 싶었어요 잘 풀릴 때는 꼭 문제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기다려 볼게요 기다려 보고 판단을 빨리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8시 30분에 떨어져서 27분동안 현재 콜한 콜도 뜨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아, 현재 시각 밤 9시입니다. 깔려있는 콜도 없습니다. 현재 시각 9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현재 시각 9시 1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콜은 잡히지 않고요 깔려있는 콜 자체도 없고요 도대체 참을 수 있는 저의 이 인내심이 폭발을 했습니다 어, 가야 되는 대중교통인 모르겠고 여기 구리시 인창동 태어나서 와보지도 않은 이 동네에서 당체 지도만 보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호출을 했고요 그두 분이 지금 오셔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데리러 왔는데 운전은 제가 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더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요 택시를 타고 가면 수만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기름값만 내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현명한 소비입니까 추가적으로 와이프 얼굴 한 5초 정도 영상으로 내보내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길고, 길고 긴또 저의 일과 또 몸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이것저것 또 일도 해보고 촬영도 같이 해보면서 보냈던 시간 지금 밤 10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아 진짜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days when I w s I'm not a kid anymore But some days I s i and wish I was a kid again Back in the days when I was young I'm not a kid a n